안녕하십니까 유튜버 김사장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인사를 드린 것도 정말 오랜만이고 최근에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분들께서는 낯선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밖에서 일을 하고 뛰어다니는 모습만 보시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집에 있는 모습은 정말 처음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또한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서 카메라를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어색한 것도 없지 않아만 있습니다. 제가 코팡플렉스를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제가 할수 있는 부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업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계속 미배정 사태가 일어난다고 해서 게시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미배정이 되는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로그인이 안됩니다 코팡플렉스 어플 자체 로그인이 안되는거예요 관리자에 의해 해지가 되었다 뭐 이런 문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캠프 쪽에 의뢰를 했더니 캠프에서는 전혀 아는게 없다 자기들은 확인할 수가 없다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니 본사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여 연락처를 받고 본사로 전화를 했습니다 본사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아요 진짜 열한통째 전화를 받는 겁니다 받아서 이런 이런 일위로 인해서 확인하고 이 싶다 왜 내가 미배정 사태가 나는지 왜 해지가 되는지 여쭤봤죠 그랬더니 본사에서도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지만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끝이에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내재겼겠습니까 네 제가 클레이비 많이 걸렸던지 페널티를 많이 먹었던지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 적어도 왜 페널티를 먹었는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 없이 이렇게 무작정 제껴 버린다는 건 무시하는 거예요 너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넌 뭔가를 잘못했으니 그냥 나오지마 강제 조치죠 로그인도 못하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면 어떠한 불만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감수하고 아 그래서 이런 불이익을 얻었구나 라고 이해를 할 텐데 아무 이유가 없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답답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나오지 말라면 나오지 말아야 되고 또 갑자기 나오라그러면 나가는 게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당분간 당분간일지 앞으로지 영혼일지는 모르겠어요 또 나오지 말라니까 못나갑니다 하... 그래서 쿠팡플렉스만 일이겠습니까 카카오 대리가 돈더 많이 벌어요 현재로선 하지만 촬영할게 없어졌습니다 유튜버잖아요 쿠팡플렉스 조회 잘 나오는데 그게 아쉬울 뿐입니다 그렇다고 이 대한민국의 이 하늘 아래 이 땅에서 할게 쿠팡플렉스 밖에 없겠습니까 커뮤니티 게시글에 여러분이 남겨주신 여러가지 일들 여러가지 부업들에 대해서도 공곰이 생각을 해봤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게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도 수입을 얻을 것이며 그리고 또 촬영도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쭉 이어질 것이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근무를 하러 나가신 분들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보러 가는 게입니다. 지하철 다섯 번 갈아타야 돼요. 비만 안 왔지? 면접을 보러 온다 그래도 이른날 와. 난. 면접을 봐도 태풍. 면접 보러 왔는데 면접 보는 장소에 다 왔습니다. 오늘 면접을 보고. 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뽑아주시겠죠? 전 최선을 다할겁니다 잘못 내렸어 잘못 내렸어 아 여기 어디지? 아 아, 모르는 동안 잘못 내려가지고 택시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아, 보상 아, 받아서 2이억 몇백억 보상 받았고, 아, 많이 받았겠다 졸부들이 그냥 돈 한꺼번에 생기니까 막걸리먹던 것들이 막 양주 퍼먹고 러다가다개털되고 <웃음> <개탈> 수고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면접보러 왔으니까 시간내에 도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택시기사님 말씀으로는 지하철역에서 바로 탔으면 기본요금 나올거 괜한 짓거리에서 돈 많이 나왔다고 뭐라 하십니다 키를 알아야지 <웃음> 대표님이 잠시 외출을 하셔서 매장안에 폐가 될까봐 잠깐 나와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요 지금은 태풍 링링이 도착을 했습니다 하여튼 어딜 가나 비와 태풍을 몰고 다니는 제가 오늘은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날씨 정말 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제가 이력서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연락한 데가 단한 군데도 없어요 후회할거야 면접을 보러 오면서 모자를 쓰는 건 예의가 아니지만 음, 이미 알다시피 모발이식을 받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이해해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갑니다 제가 원래 다른데 면접을 볼 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깔끔한 복장으로 가야겠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언제 오시지? 면접 봐야 되는데 언제 오시려나 이러다 비 오면 비 와요 <웃음> 대표님 걸어오고 계십니다. 시간? 네. 감사합니다. 면접 보고 집에 도착하니까. 해가 졌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딸내미나 와이프 간식거리나 좀 오늘은 사가지고 들어가 보려고 해요.